여기는 레고샵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레고가 있고, 아이들이 직접 가지고 놀수 있게 이렇게 플레이 그라운드가 있어요. 근데 뭐 바닥에 앉아서 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서서 이렇게 놀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 레고 박스를 갖다 대면 입체가 나와. 어, 그러니까 완, 완성작이 나온다는 거죠. 우와, 여기 완성작이 보여요. 그래서 레고 박스를 갖다 대면 완성작이 나오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와 지금 스타워즈 박스를 하나 대봤는데 우와 우와 우와 나는 이거 이거 맞춰보고 싶은데 동고야키 기차 어, 기차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